딜좀 줄이겠는데? 와 미친놈인데? 근데? 그 와중에 미친놈인데? 어! 야 잠깐 너무 잘 싸웠는데? 그 와중에 진짜 와 미친 미친 이겼어 너무 잘 싸웠어 너도 파리 죽는 거 알아? 나 어제 에킬러로 파리 잡았어 c o m f o r t a 일어 예, 에이 광풍매한테 이거 우와. 여기 치면 돼요 여기 치면 몰라 여기 치면 승률 일단 알긴 아, 아는데 안 <웃음> 아니 스크 역대로 스페라 핑크 스플의 광고 다음에 축하된 스크 쿨이 느낌의 스크 쿨트 느낌 스크 쿨트 느낌의 스크 쿨트 느낌의 스크 쿨 스크 쿨트 느낌의 스크 쿨트 느낌의 스크 쿨이 느낌의 스크 쿨트 느낌의 스크 쿨트 느낌의 스크 쿨트 느낌의 스는 쿨트 오, 이거 차례대로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오, 얘도 지금 날먹. 아! 서로 차례대로 싸우는싸움 중에? 아! 오! 잠깐만! 오! 엘리자? 아니 얘가 죽... 아니 아니 미친놈아 너무 싸우네 야 이거 이겼어 이겼어 깔끔하다 야 깔끔하다 와 미친 초 깔끔하다 <웃음> 너무 너무 깔끔하다 싸움이 어 해적돈 미쳤는데?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니지 야 너무하다 진짜 아니 우승하는 판인데 꼭 보세요 이러고 있다 진짜 카다가 적용 어? 안 터졌어? 어야미리 지금? 안 터졌어? 어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한번더 어어? 아니 오? 어? 어? 야 어! 비가다시 아쉽게도 3등분의 신분은 없..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뭐야 발은 왜 환경이 좋아 왕풍 온다. 큰거 온다. 오 나이스. 작은 거였고요. 원투, 쓰리, 포. 그렇지. 와 나이스인데? 아 근데 이거 아 한국인가? 칸보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니죠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대체 해적선이 문제야. 카드가는 손. 어, 어 이거 됐다. 이, 이겼는데? <웃음> 거기서 카드가를 잡아버리네. 폭탄이 톡톡 때려가지고 카드가를 잡네. 야 여기 때렸으면 0.3인데. 아, 수박 서버나 쓸걸 뭐랄까? 싸움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 개 아깝다. 어디서 망했네? 아니, 아직 안 망했을지도. 와, 근데 이게 압박인데 너무 성장 많이 하는 거 아니? 그만해봐, 잠깐만. 성장을 멈춰주세요. 잠깐만 몇까지 커? 이런 체장 체력 64 이런 체장. 우왜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잘 커? 고철 로봇 이거 개사기 아니냐? <웃음>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나나 테스 나 테스 나 테스 아 이거 안 가져오네 무르 밖에 없으면은 황금무르에서 무르도주노를 안 가져오네요 아 이런 저.. 어? 뭐야! 이건 왜안 가져와! 무르도주노가 무르도주노 왜안 가져와! 뭐야!